말씀을 나눠요.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어느 날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. 선생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취근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. 그러게요. 깨끗하게 대어라. 어? 정말 내 몸이 나았어. 내 피부가 깨끗해졌어. 어, 예수님 감사합니다. 아모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세요.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들여 그리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. 아셨죠? 하지만 그는 이 일을 널리 알리고 퍼뜨렸어요. 동네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닫게 해주셨어요. 어디 어디? 정말이네. 우리도 갑시다. 얼른 가자고.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몰려들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동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따로따로 좀있단 곳에 머무르셨어요.